네, 로그의 성질이 있어요. 음, 얘는 뭐냐면, 다섯 가지가 있는데, 로그 A의 1은 0이 될 음. 거고요. 네. 그 다음에 로그 AXY는 로그 AX 플러스 로그 AY가 될 거고요. 네. 그 다음에 로그 AYX는 어, 로그 AX 마이너스 로그 AY가 될 거고. 그 다음에 로그 AX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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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a n 이라고 됐을때 음. 그리고 x를 넣어주게 되죠 a n 되고 여기는 x와 y의 이렇게, 이렇게 되죠 음. 그러나 여기서, 여기, X, 때,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가 x와 y를 넣어주는 an 이렇 되겠죠 음. 그러면 얘는 a n n 은그 극성 공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되잖아요. a가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여기서는 n 플러스 n만 남게 돼요. 음, 근데 n하고 n이 logax고 어? n이 logay니까 이렇게 성립을 나눠수있고요 네. 여기도 똑같이 logax를 m 이라고두고 logay를 n이라고 두고 그러면 log a 아 이거 a 아, x는 a예요. 그러면 곱창 논식을 사용하면 a 어, n-1이 되겠죠? 네. 근데 여기서 똑같으니까 n-1이 될거고 각각 곱창 논식으로 a-1이 될고에 오! 깔끔한 거같은네요 이렇게 되는거잖아요? 지수를 보면 네. 그러면 당연한 소리겠죠? 로그 a, a. a, a는 음. 1이라는게 음. 그리고 저 이제 네번째 친구를 해결해보자면 제가 앞으로 로그 a, x를 키로 나요.